지난 2월부터 세이브더질드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지원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받고 있는 전국 1 5 0 0조소득 가정에 이제 위생용 박스를 보내는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지원한 가정들은 이제 저소득 가정, 아동들이 살고 있는 가정으로 조손 가정이나 장애 가정, 한부모 가정이 주로 대상이 되고 있고요. 저희...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는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세이브 더 질드런은 위기 상황의 아이들을 돕는 일에 계속해서 힘쓰겠습니다.